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이 도형으로 영어를 정복하다 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이 영상 자체의 목적이 영어의 기본이 좀 부족하신 분들에게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구경 시켜 드려 보자 라는 뜻이었거든요 한번 싹 훑어 보면 아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좀 생길 거고요 또그 자신감의 근거는 서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걸 숲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되면 막연함이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빛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도 이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앞뒤 연결이 되면서 아 앞부분에서 뒤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더잘 이해 되기 때문에 복습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자, 아무튼 마지막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주로 봐왔는데요 오늘은 문장이 다른 문장과 연결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마무리 되면 말은 어차피 딱한 문장으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여러 문장을 같이 해서 문맥 이라는 걸 만들어 내는데 이 문장이 다른 문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확대하는 그 초보적 인 단계가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더 해보면서 영어의 폭을 좀더 확대해 보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쉬운 and 먼저 한번 볼게요. and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기도 하죠.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Yumi prefers British English because her goal is to advance into the UK라는 문장은 because라는 문장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부사 덩어리로 인식하자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Yumi prefers British English 하고요. She acts really well. 그리고 그녀는 연기를 무척 잘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당연히 두 문장으로 봐야 해요. 그리고 이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nd가 될수 있는데요. 살짝 모양을 한번 보시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양이 나왔잖아요.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는데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킨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 으로 했어요. 저걸 이제 접속사 표시로 보면 되고요. 뭐 많이 쓰진 않으니까 한번 가볍게 보세요. 두 문장이긴 하지만 주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s는 생략하고 yummy prefers british english and actually well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and로 두 문장을 연결시켜 줄때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Bogolians have made content of english for Koreans. 보글리안들이 한국 사람을 위한 영어 컨텐츠를 만들어 왔 있어요 so, 보글리안스 have helped the people who are in need 그래서 보글리언들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요 라는 두 문장을 연결해 줄 때도 당연히 and를 쓸수 있는데 보글리안이라는 주어만 겹칠 뿐만이 아니라 have pp 앞에 have에 해당하는 게 겹치잖아요 그럴 땐둘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두 문장이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뭐 결국엔 두 문장인 거죠 그래서 보글리안스 have made contents of english for koreans and 앤드하고 데이 브는 생략해도 되고요. a n d help the y o p e h o a v e 는 생략해도 되고요. p h e l e who in e e d p t e o p e o d help o p l e who in e e d 라고이 p 게문장 p 로 표현하는데요. o help t e o d p p 라는 사실이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a n d 때문에 the y h a v e 가 생략되었다는 게좀 보여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문장을 계속 보다 보면 그런 감각들이 자동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접하는 거랑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랑 시간 차이가 날수 있는데 그걸 그냥 줄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보글리안 s have made 보글리시 했어요. 보글리안들이 보글리시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영주 has made a good contribution to that. 자, 그리고 영주도 만들어 왔는데 뭘 만들어 왔냐면 거기에 공헌을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을 연결시켜 줄때 앤드도 괜찮지만 영주도 역시라는 의미로 also를 넣을 수 있잖아요. also를 이렇게 접속사로서 넣을 수 있는데 다음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해준다고 보는 게더 나아요. 그래서 접속사의 역할이지만 그래도 아래 문장에서는 부사라서요. also 영주 has made 하면서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부사 원래 자리인 made 앞에 붙일 수도 있어요. 영주 has also mad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당연히. 맨 뒤에도 붙일 수 있는데요. 그때는 그 연결해주는 강도가 좀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also는 접속사의 역할도 하긴 하지만 밑에 문장에서는 그냥 온전히 부사로 받아들여도 되기 때문에 made 앞에 제일 많이 쓴다고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however를 볼게요. however도 정말 많이 쓰는데 그 뜻을 한번 알라면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English is a bit difficult. 자, 잉글리시는 조금 어려워. 자, 얼마나 어려우냐로 how를 의문사로 집어 넣으면. difficult 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how difficult English is.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라는 명사가 돼서 I know how difficult English is 가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how 는 어떻게, 얼마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쓰는데 그 뒤에 만약에 ever 를 붙이면요. 얼마나 어떻게 라는 말이 확 확장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든지, 뭐 어떻게든지 라고 이렇게 확 뭐 뭐든지 간에 라고 확장해 줄 때는 however, 뭐 whatever 이렇게 ever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영어가 얼마나 되든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라는 부사 덩어리로 이번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however difficult English is 영어가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I'm not afraid of it. 난 두렵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however의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되든 어떻게 되든 이라는 의미 때문에 접속사로도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 뭐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의미가 좀 다를 때 반전의 효과 혹은 다른 결론을 얘기할 때 however를 접속사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예문을 한번 보시면 People want to communicate with foreigners through studying English 사람들은 원해 외국인들과 소통하기를 원해 Through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를 통해서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열어보면 Speaking different languages.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건 Can bring you. 당신에게 갖다 줄수 있어요. 뭘 갖다 주냐면 Something more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뭔가 많은 것을 갖다 줄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외국인과 소통하고 싶어서 영어를 공부를 하지만 실제 다른 언어, 여기서는 영어가 되겠죠.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는 건그 이상 뭔가가 더 있어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and라기보다는 약간 반전 혹은 다른 결론에 어울려서 however를 넣을 수 있는데요 네, however는 부사라고 보긴 힘들어요 모양을 한번 보세요 however 는 뒤에 문장 그 밑에 문장에 포함된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부사 라고 말할 순 없거든요 자 그래서 however를 넣어줄 때는 그 밑에 문장에 들어가지만 그 문장 구조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항상 컴마를 찍어 줘야 돼요 그래서 however speaking different languages 라고 이제 문장을 이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꼭 문장 맨 앞에서 연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도 넣을 수 있는데 부사랑은 또 성격이 달라서 꼭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자리를 배치할 수 있어요 제가 볼때는 주어 뒤에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speaking different languages however를 넣는데 당연히 이 문장 구조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컷마를 찍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주어디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다른 곳에 또 넣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문장 맨 뒤에도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however는 약간 의미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좀 강하다 보니까 맨 뒤에 배치하는 게좀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맨 뒤에 배치한다는 건 영어는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니까 맨 뒤에 배치한다는 걸요 중요도, 저 반전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However는 맨 뒤에는 잘은 안 써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쓸수 있는 게 있겠죠.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However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부사 덩어리를 이끌어올 이끌어 수도 있어요. You have learned many things about English. 당신은 영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어요. However you like. 여러분이 좋아하던 말든지 간에요. 이런 의미가 돼서 이때는 이제 부사절을 이끌어오는 녀석이 되겠죠 원래는 여기에 through this series 이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 왔어요 라고 만들고 싶은데 어려우니까 요 through this series 는좀 빼고요 자 아무튼 여기선 반전은 아닌데 however를 접속사처럼 쓰면 however 콤마 찍고요 the period is short 요 시리즈가 요 기간이 짧았잖아요 뭐두달 두채안 걸렸어요. 시간이 짧았더라도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배워 왔어요니까 반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쓸수 있는 건데 반전을 나타내는 즉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성격이 뭔가 반대되는 성향을 나타냈을 때쓸수 있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even though죠. Even though the period is short. 이 시리즈의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불구하고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그냥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속 연습하면 우리말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Even though는 결국 다른 문장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부사 덩어리로 인식하는 게 좋아요. 마치 Because 문장과 If 문장처럼요. 그런데 요 반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앞에 놓는 경우도 많아요. Even though the period is short. 그리고 콤마를 찍어 줘야겠죠. 왜냐면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동시켰으니까요. 그래서 뒤에 썼을 땐 콤마를 안 찍어도 되는데요. 앞으로 옮겨왔을 때는 콤마를 찍어 줘야 되는 거고요. Even though와 뜻이 비슷한 although와 though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결론적으로 는 Even though, although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이 반전의 효과가 좀 약해지는 걸 알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요, you have learned many things about English 하고요, though를 집어넣으면 the period is short. 근데 어쨌든 뭐 기간은 좀 짧았지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약하게 연결시켜주는 거라서 though는 맨 뒤에 많이 써요. 구어체에서는 정말 많이 써요. the period is short though. 이런 식으로요. 이때는 바이더웨이가 좀 의미가 비슷하구요 그리고 컷말 찍어주는게 좋구요 하우에 버는 However는... 너우보다 조금 의미가 세기 때문에 맨 뒤보다는 좀 앞이나 중간이 어울리는 거고 그래서 너우를 앞에 쓰고 싶으면 너우보다는 약간 얼더우가 좀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반전의 효과가 너우보다는 좀더 크거든요. 그래서 얼더우는 but but 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even though는 반전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 바꿨을 때 시리즈의 기간이 짧았더라도 너는 많은 걸 배워 왔어 사실 기간이 짧으면 많은 걸 배우기 힘들잖아요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닌 반전이 있을 때 이렇게 even though를 쓰는 건데요 결국 제가 even though는 그냥 하나의 부사 덩어리로 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although, though도 부사 덩어리로 봐도 괜찮아요 요 그림처럼요 자 그런데 어떤 때는 but, but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두 문장으로 분리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however의 의미 그리고 by the way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문장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도 또 되냐면 요 구문은 부사처럼 한나의 부사 덩어리로 인식되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뭔가 반전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분도와 old 혹은 no와의 차이라고 이제 인식하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위에 문장, 지금 써져 있는 이 문장으로 보시면요. 뭐 사실 세계 의미 차이가 아주 크게 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음 예문을 한번 볼게요. You can newly start what you want. 너는 네가 원하는 무엇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even though you are old.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안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사이가 좀 반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even though를 넣는데 이걸 좀 강조하고 싶으면 당연히 whatever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고 여러분이 나이가 많더라도요 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앞에서 even though와 although의 그 미세한 어감 차이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even though를 쓰지 않고 although를 쓰면 느낌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You can newly start whatever you want although you are old. 자, 이렇게 부사덩어리로 인식해도 되지만 although 하면 약간 접속사의 느낌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lthough You are old라고 얘기하면 마치 But you are old. However, you are old. You are old, by the way,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although와 though가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늙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even though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요 even though, although, though의 차이가 없 구분 없이 그냥 셋다 써도 상관없는데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면 e 분더 n 만잘 어울리는 그 디테일한 차이를 이제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고요. e 분더 n t h o u g a l t h o 혹은 no와의 차이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원어민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렇게 미묘한 감정 차이를 좀 나타내거나 할 때는 차이를 알아두는 게 훨씬 나의 경쟁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영어로 글을 쓰거나 할때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 v e n t h 와 a l t 의 차이를 원어민들보다 더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수 있다는 라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보통 영어를 계속 오랜 시간 공부하면 성장하면서 나중에 아이 e n t h o 와 a l t 의 차이가 이렇게 나겠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이걸 모르는 원어민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알더라도 명쾌하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딱 설명을 하는 원어민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약간 이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이해의 힘이에요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영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원어민들보다도 더 영어를 깊이 있게 혹은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원어민들이 이렇게 even t h o although의 차이를 알 때까지 계속 영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써오면서 만들어진 그 언어 감각은 당연히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또 그걸 어떻게 보면 따라가기 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하더라도 깊이면에서는 우리가 원어민에 뒤지지 않은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라 가능성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글리 씨가 앞으로 이런 이해를 계속 시켜나가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좀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라걸 그냥 예고처럼 살짝 보여드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해를 했다고 영어가 빵 터지는 건 아니에요 언어로서의 그 감각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지금 하지 않고요 다른 기회에 뭐 라이브 방송이나 혹은 뭐 에피소드 아니면 뭐 에필로그 영상도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영어를 어떻게 더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강 어떻게 보면 이게 수료처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그냥 우리는 숲을 한번 크게 바라본 거예요. 반복해서 보시면 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숲을 이제 가로질러서 열심히 함께 걸어나가 볼게요. 또 다른 영상 혹은 또 다른 시리즈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